사실 맹수의 그 이제 서열을 보면 제가 풀만 먹긴 하지만 코끼리 정도라면 와츠 선수가 고기를 먹긴 하지만 하이에나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뭐 코끼리가 하이에나를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이에나 일단 코끼리 되게 강하죠. 화나면 되게 무섭고 그러지만 일단 하이에나는 똥을 작게 써요 근데 코끼리는 똥을 우장창창 싸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 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1세대 프로게이머이자 쓰레기, 클끼리, 갓나새끼, 국샘 변호사, 클 펠레, LCK 해설위원, 인터넷 방송인으로 이름을 떨친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클템은 1988년 11월 9일생으로 어렸을 때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5살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프로를 목표로 바둑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미생에 나오는 장그레처럼 학교 바둑학원, 학교 바둑학원을 반복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했고 또래보다 좀더 일찍 승부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템은 프로기사 제의를 받을 정도로 나름 유망주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둑을 잘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었지만 성남시에 네임드로 활동하면서 아마 5단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될 것만 같았던 그에게도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보통 바둑의 세계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이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견적을 알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실력으로 프로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는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클템은 어린 시절 전부를 올인했었던 바둑을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 바둑기사를 꿈꾸던 클템은 자신의 꿈을 접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바둑과 게임을 좋아했었던 그는 또래의 친구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바둑을 그만뒀던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선생님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던 클템을 씨름선수로 추천을 했고 첫 대회에 바로 출전을 했었는데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체격과 센스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뚱뚱한 체형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위축된 모습을 보였었고 결국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클템은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다크세이버라는 게임을 하면서 유명 길드의 부길드 마스터로 활동을 했었고 네임드로 불리면서 리더십은 물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했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를 인생 리셋 시기로 정하고 복싱을 시작했고 몸무게를 25kg까지 감량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더듬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 학교 발표 시간마다 손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고 쉐도 복싱을 하듯이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일반인처럼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었고 자존감까지 회복하게 되면서 인생 리셋에 성공하게 됩니다 클템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결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의 역할이 정말 컸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게임을 하든 쉽게 랭커가 됐었고 MMORPG 게임에서 서버 1위까지 찍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게임을 하듯이 일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힐템에게 게임이란 단순히 즐기는 오락이 아닌 자신감과 자존감을 충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근원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한 클템은 무난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lol이 한국서버에 오픈되기 이전부터 lol을 즐기면서 게임에 대한 내공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클템의 취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랭크 돌이 이전 워익을 사용해 만렙까지 달성했고 람머스 장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초식 정글러의 표본이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LOL 랭커를 찍게 되면서 프로제의를 받게 되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클템의 나이는 일반적인 프로 생활을 하는 선수보다 나이가 많았고 아무리 스타 시절보다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해도 상위 몇 프로만 성공을 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클템은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라 생각으로 프로게이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클템은 2011년 10월 MIG에 합류하게 됩니다. 함께 생활했던 선수들은 당연히 클템보다 어렸었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던 나이라 부모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선수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MIG는 개성이 강했던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한참 나이가 어린 미국물 먹은 아이가 너 이름 클템? 야 클템! 이라고 말해서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에서 군대까지 다녔던 클템에게 어린 선수들과의 합숙 생활은 어색하고 낯설게만 느껴졌었고 두려움과 함께 좌절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도 선수 생활이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훈련 도중 배고파하는 선수들을 위해 큐템이 인터넷 방송을 했었고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별풍선으로 팀원들과 함께 밥을 사 먹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별풍선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도 우습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결과를 얻어냈다는 부분에서 생존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 클템은 이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의 엄청난 의지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게임넷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첫 대회 LOL 인비테셔널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LCK의 전신격의 대회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 해외 팀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한국 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았던 CLG와 중국 대표 월드 엘리트가 참가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CLG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메라신의 신들린 플레이에 CLG는 무너졌고 첫 우승을 비교적 쉽게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인 2012 롤챔스 스프링 로코도코와 함께 오도 역할을 나누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자두뇌로 활약하게 됩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얻게 된한수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이용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고 상대 팀들을 하나둘씩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롤챔스 사상 최초로 같은 소속의 서로 다른 형제팀 끼리 맞붙게 됩니다. 몇몇 팬들은 얼음과 불의 노래라고 포장을 했는데 이 대회를 보기 위해 8,000명의 관객이 몰렸고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해설진과 각종 커뮤니티에선 결승전 경험이 있는 프로스트의 우승을 예상했었는데요 모두 예상을 깨고 블레이즈가 3대0으로 완승을 해버리며 승승장구하던 프로스트의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너무 블레이즈 애들 정말 잘했고 형이 좀 많이 못해줬는데 이렇게 성적도 잘 됐고 형은 정말 너네들이 대견스럽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영원의 반쪽을 건다 그랬는데 이번 경기에서 걸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썸머 때꼭 저희 프로스트가 우승해서 블레이즈랑 나란히 세계대회 재패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팀 블레이즈에게 패한 프로스트는 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탑 장건웅이 원딜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탑에 샤이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2 롤챔스 서머 4강에서 형제팀 블레이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1세트 미드의 다이애나와 함께 잠복해 있던 마오카이를 무시하고 아리를 잡아내면서 퍼블을 챙겨갑니다. 음, 근데, 그리고 블레이즈의 기습에 클템이 당하지만 빠른 별이 체력이 빠진 아리를 놓치지 않고 다시 잡아내면서 미드 주도권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가는데요 킬이 성장해버린 다이애나는 블레이즈 선수들이 보일 때마다 제거해버렸고 빠른 별 하드캐리로 1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2세트에서 다이애나의 사기성을 알게 된 블레이즈가 다이애나를 먼저 가져가고 엠비션이 블라디를 픽하면서 정말 미친 듯한 CS 수급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18분에 CS를 200까지 찍으면서 프로스트가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번웅의 이지리얼이커드라 키를 하면서 분전했지만 결국 마지막 한타에 패배하면서 2세트는 블레이즈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 세트에서 빠른별의 다이애나를 의식한 블레이즈가 다이애나를 변하자 그 당시 럭스렉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럭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클템의 스카너와 럭스의 학살! 네. 네. 네. 네. 네. 지금은 갖고 싶은데... 이 경기에서 퀵템은 포악한 정갈이 되어 블레이즈 선수들의 목덜미를 물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동고동락했던 형제팀과의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 치열했고 2대2 동점 상황이 되면서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프로스트가 칼라를 먼저 꺼내들고 인벨를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예측을 했던 블레이즈가 반격을 하면서 3대3으로 서로 키를 내주게 됩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경기는 더욱더 고조됩니다. 녹턴을 픽한 클템의 전자두뇌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갱킹이 이어집니다. 녹턴이 궁을 키고 불을 끌 때마다 블레이즈는 두려워했고 한 마리의 맹수처럼 달려든 클템이 전리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또 맞추면 궁극기또 그냥 꽁짜로 씁니다. 꽁짜가 아니죠. 니다 그렇게 소환사 역곡에 포악한 호랑이가 된 클템은 게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블레이즈를 좌절시켰습니다. <목소리를> 결국 경기는 포스트의 승리로 끝이 났고 롤챔스 스프링 결승전에서의 패배를 복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쓰레기 형님의 인생스토리가 스케일이 워낙 커서 1,2부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해설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연우와 쓰레기가 된 이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